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한 보석화가 결정했는데요.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기로 제한한다. 그런데 지금 장모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확인하셔서 법 위에 어느 누구도 근림할 수 없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돼서 고발장의 내용 또는 첨부된 자료만 봐도 이것은 현직검사가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고등법원 형사 5구에서 결정한 보석허가결정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한 보석허가결정문인데요 이 결정문의 주문을 보니까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 어, D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벗어날 경우에 사전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도된 것도 그렇고, 어이 장모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 매체하고 통화하면서 자기는 지금 서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석허가 별정문에 따르면 보석허가가 취소돼야 됩니까? 어떻,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의원님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네, 의원님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확인하셔가지고. 이 보석허가 결정문에 조건을 위배한 행위를 했는지 만약에 위반한 행위를 했다면 이 보석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법 위에 어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발사주 의혹 관련돼서 아직도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증거도 없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사인 기사인데 최근 검찰은 손준성 본인 사진 파일의 사후 조작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거는 뭐 다른 매체에서도 이런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장관님께서도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 조성훈 씨가 관련된 고발장을 내려받은 파일 생성 기록을 확인했다. 이것도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한 바가 있고 장관님도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비슷한 취지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맞죠? 사, 사실로서 제가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작 가능성이 이, 극히 희박하거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한 것으로 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 보도 시사인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검 감찰부가 송검사의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행적을 추적해서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업무와 관련해서 이프로스 접속 내역, 이프로스 메신저 기록 등을 날짜를 특정 시간대별로 분석했다. 접속 IP뿐만 아니라 로그인 기록과 시간과 로그 아웃 시간까지 확보해 당일 업무상을 복구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작업을 하신 건 맞죠? 한건 맞죠? 역시 뭐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등등 여러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 서울중앙지검이 공보 차원에서 밝힌 것처럼 현직 검사가 관여된 것으로 확인하여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검사 수사 결과 검사의 관여 사실 및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아 단문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고발장의 내용을 봐도 현직 검사가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22일 날 채널A가 MBC가 검언유착 관련돼서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채널A 측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아, 보도가 고텔 어, 그 내용 중에 한동훈 검사장의 육성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그런 그 녹음 파일은 없다고 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건 내부 보고서에 채널A 내부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드디어 MBC가 채널A하고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합니다. 4월 1일 날 검찰이 어, 입장을 내죠. 채널A에 확인해봤더니 사실과 다르다. 4월 2일은 법무부가 대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4월 3일 날 손준성 검사 보냄으로 해서 김웅 의원에게 공부 발장이 전달됐고 조선일보가 제보자 X 즉 지모 씨의 신분을 폭로하는 기사를 보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4월 3일까지도 지모 씨의 신분은 채널A도 몰랐다는 라게 채널A의 내부 조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모씨가 제보자 X라는 걸 특정하고 지모씨의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보내고 할수 있었던 것은 검찰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이 없다는 라 것은 채널A하고 지모씨 그 다음에 채널A에서 그런 녹음파일이 없다는 걸 알려준 한동훈 그 다음에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썼을 대검 말고는 이 녹음파일의 유무를 알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에는 녹음파일이 없다라는 표현이 두 번을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역시도 채널A가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지모씨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검찰 내부사람만 내부사람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괄장의 내용 또는 첨부된 자료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증거들 말고도 이것은 현직 검사가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의 그러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러한 분석과 주장 내용에 대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로 이미 이첩은 됐지만 저는 남아있는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장관님이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챙기실 것이죠? 네, 뭐, 법무부하고 공수처가 전혀 무관의 관계는 아닙니다. 관계가 있고, 어, 그런 차원에서 또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관심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간사님 말씀처럼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